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러청년입니다 오늘은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미니 빔프로젝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유튜브, 유튜브 퀴즈 등과 같은 어플을 직접 설치해서 스마트폰 미러링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뷰소닉 플렉스빔 플러스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능이 탑재되고 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려요 먼저 간단한 개봉기로 구성품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뷰소닉 플렉스 빔 플러스 본체를 시작으로 사용설명서, 충전기, 리모컨 미니 빔 프로젝터, 플레이트 스킨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플레이트 스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든 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커버 형식의 스킨인데요. 기본 구성품에 포함된 두 가지 스킨 외에도 상품페이지에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20여가지의 다양한 스킨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가로 세로 10cm로 주머니에 넣어도 될 정도였고요 무게도 28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심플한 만큼 사용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뒷면에 있는 버튼을 ON으로 변경 후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조금 있다가 화면이 나오는데요 삼각대를 연결하지 않고 뷰소닉이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스탠드를 아래로 내려서 거치하는 방식으로 의자, 책상 등 올려놓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설정 등 간단한 설정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동 수직 키스톤이 지원되기 때문에 초점 링으로 초점만 맞추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인데요. 파일관리, 앱센터, 블루투스, HDMI, 스크린 미러링까지 기계를 잘못 다루는 사람도 메뉴만 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관리에서는 내부 저장소에 담긴 사진, 영상,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요. 내부 저장소는 4GB로 사진, 영상, 음악을 담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내부 저장소에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선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복붙하는 형식으로 외장 하드는 최대 1테라까지 인식 가능하며 USB 메모리는 최대 128기가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센터를 통해 넷플릭스, 유튜브, 유튜브 키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크롬, 트위치 등 다양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치된 앱은 초기 화면에 앱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초기 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를 포함한 일부 유료 앱은 컴퓨터에서 가입 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854 곱하기 480 WVGA 해상도로 아주 높은 해상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즐기면한 정도는 되어줬습니다. 넷플릭스 화질도 유튜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2m 거리에서 80인치 화면 크기로 투사가 되고요. 최대 100인치까지 지원하여 대화면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스크린 미러링 항목을 선택하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한 기능으로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뷰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며 아이폰은 화면 미러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는 HDMI 포트가 있고 블루투스는 말 그대로 내장된 JBL 스피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추가로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외부 장치와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집을 가졌지만 활용도는 웬만한 제품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램프 수명이 무려 3만 시간이나 됩니다. 이는 하루에 4시간씩 사용했을 때약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더 좋은 제품으로 갈아타기 전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지속 시간도 최대 90분으로 영화 한편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보조배리를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옥상에 텐트를 치고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는데요. 이렇게 설치해놓으니 아이가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테더링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캠핑가서 활용하는 것도 문제없겠죠.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 난방 텐트가 있는 곳에 뷰소닉 플렉스빈 플러스를 투사해 봤는데요. 굳이 스크린이 없어도 될 정도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빔프로젝터와 달리 소음이 굉장히 적어서 가까이 두고 사용하기도 괜찮았습니다. 삼각대를 활용하면 천장이나 자동차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가 구성품인 고릴라 삼각대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브이케스트 샌더 앱을 설치하면 리모컨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린 미러링과 같이 같은 와이파이 지역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외부에서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틀어주기 괜찮았고요 스크린 미러링, HDMI,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 하나쯤 구비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